캠을 켜는게 낫겠죠? 아무래도 그게 예의죠 아무래도 그게 예의지 오랜만이에요 오카님 맨날 항상 이 자리에서 방송을 자주 했고 그런데 오늘따라 왜 이렇게 긴장이 되는지 모르겠어 살아있었죠 당연히 저도 제가 죽은 줄 알았는데 살아있죠 방송을 점으신 줄 사실 접을 거의 접었었어요. 어, 사실 거의 접는 거였었어. 가지 제가 좀잘안 하고 있었어요. 맨날 한다 한다 해놓고 나 아, 했죠. 아 이게 너무 오랜만이다 보니까 어, 진짜 되게 긴장되네. 진짜 그동안 또 이제 제가 피파 방송 안한 동안 또 이제 다른 영상들을 본다는지 아니면 좀... 되게 바쁘셨을 텐데 그래도 지금까지 저를 기다려주셔가지고 감사해요. 이제 제일 보고 싶었던 분이요. 어, 부산 같이 3,800억 됐어요. 와, 우 저는 그 동안에 학교 생활을 좀 열심히 하느라 1,000억? 1,200억 정도 지금 부산 같이. 그때 제가 방종 마지막으로 방종했었을 때가 아마 3개월 전이었을 텐데 그때 부산 같이 가 800억이었던가 700억이었던가 기억이 안 나네요. 여튼, 저는 이제 1200억이 되었습니다. 실제그 같이. 오늘 3800억으로 스쿼드 맞춰야 되는데, 그쵸? 지금, 피파가, 급여 230으로 그렇게 또 바뀌었던데, 한번 제가 처음으로, 역시, 제 매니저이자 제 팬분이 모커님 팀을 저가 짜는 게 맞지. 3800억 이미 장점 되어있고. 어, 좀만, 그럼 근황 토크 좀만 했다가, 가 할까요? 피파를 할까요? 저가 사실 뭐라고 해야 될까 그때 방종을 하고 난 다음에가 바로 중간고사였어가지고 아마 9월 20일인가 그랬죠 그 뒤가 아마 과제로 그 뒤부터가 시작이었어 과제가 엄청나게 쏟아지면서 사실 방송을 좀 신경 쓸 거리를 얼마 없었죠 음. 결을 이어 없었는데 어 그러다가 중간고사를 치고 아 망했다 싶었죠. 중간고사가. 그래가지고 아 기말을 봐야겠다 싶어서 기말에도 열심히 하려고 그렇게 이제 공부를 하는 와중에 뭐라고 해야 될까 근황이라도 글로 남겨주셨으면 좀더 괜찮았을텐데 그쵸. 근데 제가 그때 당시는 진짜 좀 뭐라 해야 될까. 아프리카 TV 자체 앱을 절대 안 봤어요. 그냥. 앱을 안 봤어요. 못 보기도 했고. 그래서 제가 유일하게라도 그래도 DM이나 이런 것들을 하니까 제가 제꺼 방송국 들어가면은 여기 밑에 인스타 나오거든요 인스타만큼은 제가 꾸준히 올렸어 덕분에 팔로워가 195분인가? 두 분에서 한2 0분 정도 늘었죠 그렇게 됐는데 진짜로 인스타는 하면서 제가 아프리카 t v 나 못했던 게 일단은 시험공부 때문에 그리고 난 다음에 제가 그래도 썼듯이 좀 방황을 했다고 했는데 사실 제가 그 전부터만 해도 뭐라고 해야 될까 방송이라는 것 자체가 이게 정규직이나 아니면 비정규직처럼 이게 월급이 따박따박 따박 나오면서 이게 좀 안정감이 드는 그런 직업은 솔직히 좀 아니잖아요 방송이 그렇다 보니까 아 내가 이 길로 가는 게 맞을까 부터 시작하면서 이제 내가 과연 이거를 했었을 때 성공을 할수 있을까 라는 생각이 제일 많이 들었었어가지고 그래서 이제 워커님한테도 말씀을 들었었을 때어 워커님이 그때 당시 얘기하셨던 걸로는 제 기억상으로는 이렇어 이거를 그냥 흥미 그러니까 취미생활로만 해라 그리고 일을 그러니까 학교 공부를 좀더 열심히 하고 이거를 취미생활로 하면서 잠시간에 자신이 게임할 때 잠시 이렇게 이제 들어와서 방송하는 그런 느낌으로 해라 좀 가벼운 마음으로 해라 왜냐면 제가 그때 당시는 진짜 방송 아니면 안 된다 라는 마인드로 이제 진짜 미친듯이 할때였거든요 맞죠? 즐기면서 하는 거죠 혼자 심심하니까 그쵸? 그렇게 얘기했었는데 그러니까 뭔가 워커님이 말씀하셨던 이게 의미랑 제가 생각한 의미랑 이게 좀 달랐을 수도 있어요 사실 워커님 같은 경우는 그냥 좀 즐기면서 혼자서 이렇게 방송한 것도 좀 심심하니까 즐기면서 해라 요거였는데 저는 다른 의미로 받었던게아 그치 그치 이거는 꿈이기도 하지만은 이것만 보고 앞길로 쭉 나아가지 말자 그러니까 이것만으로 해서 내가 위험부담을 느끼지 말자 그러니까 팬분도 저렇게 이제 즐기면서 하라고 하는데 그치 즐기면서 이거를 취미생활로 잠시 보고 내 꿈을 한번 더 찾아봐야겠다 하면서 학업에 좀더 집중하게 됐어요 어 워커님의 바램이 이게 맞았다면 은 다행인데 이게 아마 아니셨을 거야 어, 바램이 이게 아니라 그냥 이걸 좀 즐기면서 이걸 좀 자주자주 방송해라 이거였을 텐데 좀 의견이 엇갈렸죠 음. 그렇게 했는데 어방아씨님 오랜만이네요 셔샤샤님 안녕하세요 그쵸 어 추천하러 오랜만인데 네 감사해요 박아저씨님 추천 정말 감사하고 음.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 근황토크 중이에요 제가 어떻게 지냈는지 잘 살아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랬는데 어 근데 제가 지금 그래도 과거보다는 꿈을 어느정도 좀 정착을 했어요 네 거기에 방송은 들어가 있어요 그리고 제가 학교 생활을 하다보니까 생각이 좀 많아졌던게 애초에 제가 학교를 오게 된 이유가 그거였는데 그러니까 학교를 오게 된 이유가 이 방송 유튜브 그 다음에 아프리카 TV 때문에 제가 학교를 선택했던 거였는데 근데 지금 학교에서 뭔가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는 뭐라 해야 될까 좀 완전히 PD? 아니면 뭐 카메라 감독? 뭐 드라마 제작? 아니면 뭐 예능 제작? 뭐 이런 쪽으로 가더라고요 뉴스 시사 쪽 그렇다보니까 어, 내가 생각했던 길은 이게 아니었는데 아, 이러면 생각을 좀 곰곰이 많이 했었거든요 내가 이걸 하는 게 맞나 싶기도 하고 실제로도 이걸 과제를 하면서 어려움들 좀 많이 느꼈었어요 음, 실제로도 이제 저가 생각하는 방식에 비해서도 의견 차이도 많았고 그리고 실력도 솔직히 저가 카메라를 해봤죠 여기 앞에 있는 이거 캠캠 캠 이거 하나랑 뭐 휴대폰 카메라밖에 촬영 안 해본 사람인데 갑자기 막 소니 뭐 캐논 이런걸로 전문적인거 딱해라 또는 뭐 진짜 방송국가 엄청나게 큰이런것들 촬영해라 이러버리니까어 정신 이 나가버리죠 어 그럼 나는 카메라 감동 못한다 그럼 편집은 할줄 아냐 편집? 어 그냥 요거 그 뭐야 프리미어 프로로 하거든요 학교는 근데 저는 그렇게까지 전문적인 프로그램을 지면이 안쓰고 있어요 실제로 저 유튜브 올릴 때도 모바비 라는 프로그램을 사용해서 이렇게 편집을 하거든요 그렇게 하는데 어한번 해보죠 이런 식으로 해서 뭐 그래도 편집 경험이야 뭐 4년 차기도 하고 그러니까 어 그건 못 사용하겠어요 했는데 어렵더라고요 확실히 그래서 아 이건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꿈 생각을 좀 많이 했었어 PD도 해봤고 PD도 생각을 해봤고 조연출 아니면은 그냥 진짜 유튜브나 할까 이러면 다시 돌아갈까 이 생각도 하다가 지금 현재는 드디어 이제 봉착했죠. 제가 여태까지 어 방송 이걸로는 이어가는 게 맞는 것 같고 그리고 돈이 안 된다면 알바라도 해서라도 좀 어느 정도 보충을 하는 걸로 하고 그리고 제가 지금 현재 공부를 하고 있는 게 전문적으로 이번에 좀 해볼까요 제가 여태까지 좀 헬스를 진짜 취미로 생각 하고 있었는데 뭔가가 볼 때마다 제제 몸도 점점점 지금 보이시는지 모르겠는데 하여튼 어깨가 전보다 좀더 벌어졌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헬스 트레이너 쪽으로도 가는 게 어떨까 라고 생각을 해서 지금은 공부를 하고 있어요 운동도 같이 하면서 식단 조절은 현재 거 일반식만 하고 있거든요 그런 느낌으로도 지금 보고 있고 다양하게 지금 이제 꿈을 좀 찾으려고 노력을 하고 있어요 최대한 이렇게 해서 좀 tmi가 많았긴 했는데 어이 어쩔 수 없어요 제가 부재였던 기간이 세달네달 정도 됐기 때문에 그리고 이걸 또 궁금해 하셨던 지금은 좀안 보시고 계시지만 궁금해 하셨던 시청자분들로좀 많이 계실 것 같아서 네, 그래서 여기까지 일단은 얘기를 했고요 어 근데 저가 없는 동안 저가 알기로 510몇 분? 정도 이렇게 어, 질차서 하셨던 걸로 알고 있는데 돌아와 보니까 494분으로 지금 이제 좀한 10분 이상이 줄어들었거든요 어 이걸 보고 아 진짜 내가 방송을 너무 열심히 안 하긴 했구나 유튜브가 한때 나마 120분? 130분? 정도 계셨었는데 갑자기 막 322분까지 올랐을 정도의 기적이 보였던 만큼 한때 열심히 했었을 때 그래서 지금도 만약에 지금 이제 방학이니까 열심히 해가지고 유튜브 구독자수 1000분까지는 제가 바라진 않습니다 네, 500분까지만 간다고 하더라도 아니야 단한 명이라도 늘면 은 그건 성공이에요 전 진짜 구독자수 그래서 오늘부터 열심히 방송을 하기 전에 연말이다 보니까 가족 모임이 많네요 그래서 1월 초반 초반때 이제 쓰근하게 천천히 한번 진행을 좀 올려보면서 이제 딱딱딱딱 네 엄청나게 올라가게 한번 열심히 해보도록 할게요 이제 방학도 됐고 그 다음에 이제 제가 또 3월달쯤 되면은 다시 또 아마 잠수라기는 못하지만은 그래도 좀 휴방기간에 좀 많이 들텐데 사실 3월달부터 저가좀 실습이 되게 많다라고 선배님들한테 많이 들어서 이제 곧사망년이거든요 저가. 그래서, 그것도, 때를 봐가면서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, 열심히. 그렇게 하고, 워커님 지금 이제 많이 기다리신 것 같은데, 한번 피파 오랜만에 한번 들어가보도록 할게요.